지내셨어요? 오 한국은 너무 춥죠 지금 이야기 들었어요 보통 시카고가 그렇게 추운데요 오 올해는 시카고가 너무 따뜻해요 아마도 한국이 추우니까 날씨가 바뀐 것 같아요 시카고는 지금 따뜻해요 근데 시카고가 따뜻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 지 아세요? 영하 10도 정도? 보통은요 이때쯤이면 영하 20도 정도 내려가고요 하얗게 눈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눈도 많이 오지 않았고요. 그 다음 날씨도 좀 따뜻해요. 그래서 영화식도 응? 견딜만해요. 근데 한국은 지금 너무 춥죠? 자,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이제부터 선생님이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크리스마스 곡 다섯 개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릴 거예요. 어, 아직 크리스마스가 남았는데 벌써 시작하나요? 네, 지금부터 배워야지 크리스마스 때칠수 있죠. 크리스마스 다 돼가서 곡을 배우면은요 크리스마스 때도 계속 연습해야 하잖아요.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다 지나고 나서야 크리스마스 곡을 칠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조금 빨리 그 a 빠르지는 않아요. 그런데 지금부터 외워서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. 자,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크리스스스 음악은 뭐예요? 여러 개가 있죠? 가장 대표적인 게징글 s 이 있고요. 그다음 t h a t t h e h a l l 그 다음,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. 그게 뭔줄 아세요? 이것도 있고요. 너무너무 많아요. 그런데 그 많은 곡들 중에서요. 다칠 수는 없고 다섯 곡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릴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요. 이 다섯 곡을 다 연습하셔도 되고요. 너무 많으면 몇 곡만 뽑아서 좋아하는 곡은 연습하셔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한번 연주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선생님이 꼭 뽑은 곡은 음, 징글벨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음악이죠 어디를 가나 베일이 울리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오잖아요 그 썰매에 붙어 있는 벨도 징글 말이제요. 아,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요 이해해 주세요. 선생님 코가 꽉 막혔어요. 지금 어 감기가 올까 말까 올까 말까 그러는 것 같아요. 감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먼저 징글 벨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앞부를 보시면요, 음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노이예요 Travel clap 높은 음자리표에서 m i d d l C에서 시작해서 G까지 올라가는 노트고요. 그 다음, Left 핸드는 어? 또 m i d C밖에 없어요. 그래서 간단해요. 그리고 노래도 알기 때문에 아마 따라치시기 쉬울 거예요. 자, 그럼 먼저 오른손을 한번 볼게요. 오른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노트가 뭐죠? 맨 아래 음, 맨 아래 라인에 있는 음이죠? 그게 뭐였더라? 이, e, 기억하세요? 이, e, c, d, e에서 올라온 이죠? 이가, 오, 너무 많아요. E. 그러니까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, 둘, 셋 오! 여덟 개네요. 그죠? 자, 그러면은 이가 있고요. 그 다음은 뭐예요? E에서 line to line 물어? 올라가죠? G예요. 두 번째 라인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. 기억나세요? 선생님이 E, F, G 기억하라고 했는데 네, G예요. 그리고 middle C, C로 오네요. 이제 m i d C는 다 아시죠? 그 다음, 스텝 e p u 구요그 다음 또스텝 e 첫 번째 라인에 있는 E잖아요. 그럼 이까지는 너무 쉬워요. 그죠? 네 개나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 또 같은 노시예요. 첫 번째 스페이스니까. 그리고 라인으로 내려와서 스텝 다운. 이지요. 또 이고요. 또리피 그리고 또한번리피해요 그리고 스텝 다운. 자 세. 어 다운은 아니고 세인 노시다. 그리고 스텝 업. 스텝 다운. 그다음 놋이 뭐예요? 어? 너무 멀어요. 빨리 계산하셔야 될것 같아요. 두 번째 라인. G. to c o u n t 여기까지. 오! 왜 B11은 반복되는 놋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려요. 그렇지만 반복되는 놋을 눈으로 따라서 딱딱딱딱 읽어가면은요. 쉬워요. 스텝은 스킵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매조에서 우리가 봤던 마디에서, 뒤에서, 뒤로 가는 게 가장 많이 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 거는 또첫 번째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치기가 쉽고요. 자, 왼손을 보면 이번에는, 어, 왼손은 미들 C. 그렇죠? 그리고 또한번 쳐요. 그리고 없어요. 그러니까 치기가 쉬워요. 자, 그럼 천천히 두손 같이 한번 가볼까요? Fine h a n 이구요 Left h a n 씁니다. 준비되셨어요? Ready? One, t o t h r g o 1, 2 1, 2 그리고 해서 준비하세요 2, 3, 4 이걸 천천히 연습하셔야 돼요. 이게 만약 너무 어려우면요. 선생님이 손가락 번호를 붙여놓은 악보도 넣어놨어요. 그래서 손가락 번호가 붙어있으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가능하면 손가락 번호 없이 악보로 피아노 치셔야 해요. 자꾸 손가락 번호 보고 피아노 치는 습관들이면 나중에 악보 보는 게 늦어져요.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니까 빨리 연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손가락을 붙여놓은 악보도 같이 올렸으니까 참고로 보세요.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빨리 가볼까요? Find a p o s i t i o n C&E n Ready? 1, 2, 3, Go! 왼손 안 치는 동안 왼손 내려놓으셔도 돼요. 선생님이 이야기하느라고 까먹고 왼손을 올려놨는데요. 안 치면 은 무릎에 올려놓으셔도 돼요. 자, 그럼 정말 빨리 가볼까요? Jingle bell, regular tempo. 자, 정신템포를 한번 가볼게요. 4. 이렇게 칠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세요. 추운데 조심하시고요. 다음 번에는 선생님이 댑터홀로 여러분들을 볼 거예요. 바이.